어느 신생아의 버킷리스트 깨끗한 물 마시기 살균된 면도칼 쓰기 비누로 씻기 약 먹기 이불, 보건소, 모자 이토록 평범한 것들을 만나지 못해 생후 24시간 안에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이 매년 100만명 이 슬픈 버킷리스트를 지우기 위해 모자를 준비해주세요 모자로는 모자라지 않아요? 아니요, 모자라지 않습니다 모자뜨기로 저체온증 아이들을 지키듯이 모자에 담아 신생아의 24시간을 지켜주세요 깨끗한 물을, 살균된 면도칼을, 예방약품들을 세이브더출드런 신생아살리기 홈페이지에 있는 모자에 담아 지워주세요 신생아의 24시간을 지켜주세요 세이 v 더 t h 런